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을 짓기 위한 털을 닦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바라임 유저분들은 이걸 대부분 평탄화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세요. 근데 이 평탄화를 하는 방법은 제작대를 통해서 우선 괭이를 만드셔야 돼요. 이 괭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평탄화 혹은 어 지면 높이기, 뭐길 닦기, 포장도로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기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집터를 닦기 위해서 땅을 평평하게 만들 때 쓰는 거는 이 평탄화라는 첫 번째에 있는 기능이고요 이거를 선택을 하면은 에임이 있는 곳에 이렇게 동그랗게 영역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영역이 표시된 데를 클릭을 해서 누르게 되면은 괭이질을 합니다 그리고 땅이 평평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을 짓게 되면은 좀더 평평한 땅에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점을 만들기 유리하고요. 대신에 평탄화를 하는데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거는 캐릭터가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높이를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릭터가 서 있는 높이보다 여기 아래쪽은 더 낮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평탄화를 하면 은 저쪽에 지면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올라오는 데도 있고 안 올라오는 곳도 있어요 그 이유가 지면 높이가 올리거나 혹은 내리더라도 한계 범위가 있어요 이 평탄화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최대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래로 너무 푹 꺼져 있거나 혹은 너무 위로 올라와 있는 땅은 평탄화로 똑바르게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푹 들어간 데는 평탄화를 아무리 해봤자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요 지면 높이기를 선택해서 땅을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면 높이기를 할 때는 돌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집을 해주셔야 되고요. 작업대 영역 안에서만 지면 높이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면 높이기가 이제 활성화됐죠? 이제 그래서 여기는 평탄화를 했을 때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지역이니까 여기다가 대고 땅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땅이 또 볼록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평탄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푹 꺼져 갖고 안 올라왔던 지역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푹 들어갔잖아요 여기도 지면높이기를 이용해서 땅을 올려 주셔야 돼요 이런식으로 지면높이기와 평탄화를 이용하면은 땅을 평평히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또요 반대로 땅이 위로 소순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언덕이 진 지형을 평탄화로 내려 깎으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 아무리 평탄화를 해도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데는 곡괭이를 이용해서 땅을 내려 찍어주세요. 이렇게한 번씩 곡괭이로 파버리고 그 다음에 평탄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추? 됐는데 여기가 조금 더 볼록 튀어나왔다 싶으면 여기도 내려찍고 그럼 이렇게 평평해지는 지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괭이에는 땅을 올리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기능 외에도 길닦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형은 건드리지 않고 풀이 난 지역을 풀을 다 그냥 없애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포장도로 라는 기능도 있는데 요거는 석재 건축을 할수 있는 태극까지 오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돌 절단기를 만들게 되면 그 주변으로 포장도로 타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요거 나름 이쁘긴해서 어 유저분들이 요걸로 길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을 잘 활용을 하면은 맵에 보면은 여기 바다잖아요 바다 위에도 이렇게 땅을 올려갖고 이렇게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무인도에 이렇게 수심이 얕은 약간 이런 바다 지역에 땅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여기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고요 물론 돌이 좀 많이 소모되긴 하지만 체광을 <웃음> 하다 보면은 돌이 자연스럽게 쌓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무인도에 집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이렇게 집 털을 닦기 위해서 평탄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 바이